지금 안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공기 4 5 0 0 0이라고 야, 브리넬리 공기 시작하자 4만 5천이네? 플러스 2만 5천이야! 팍! 야, 반! 66만 7천이라고? 야, 이거 왜또 66만 7천이야? 야, 66만 7천 나왔는데? 첫 턴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딜뽕 버스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7위는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덱입니다. 이런 생방에서 제가 이런저런 덱을 하다가 막 처참한 실패를 좀 맛을 보고 이기긴어찌지다 이겼는데 내가 원막 미친 시원한 그림이 안 나왔던거지 근데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덱에 또 올라 버렸어 진짜 낮잠 자다가 또 올랐다니까 라반을 보통 서버에 쓰잖아 그지 근데 꼭 서버에 써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거야 라반 앞으로 꺼내면 어떻게 되노? 그럼 삼락을갖춰졌지삼락을 갖춰진 데다가 라반 계성도 받는거 아니야 거기다 처젤로 인해서 기분능이치 더 올라가거든 자 얼마나 버프가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 라그 특징 3명 나왔 어 기본 능력치 3 6 거기다가 일막 시작하자마자 디버프 두개걸보잖아 그래서 처절 서브에 들어있지. 그래서 18퍼 추가. 그럼 합이 54퍼. 기본 능력치 공방생이 5 4가 올라가 그 다음에 감수 디버프 걸었으니까 남편이 시그루드가 공격 버프 3개 주제 총3 0 그러면 공격력 지금 아까 5 4에서3 0 다음에 8 4 공격력 84퍼든가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야 첫 턴에 거기다가 라반이 뭐 앞에 있던 서브 에있던 공격 관련 1 0 올려주니까 또 공격 또, 또 올라가지 공격력만 9 4가 지금 올라간 상태야 그지 그 외에 뭐 공간이니까 치확 치피막 이런 것도다 빼고 얘기하는 거야 공격력만해도 벌써 9 4야 거기다가 저기 또 방어관리 15법 깎여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게뜻떻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일어나는 일이야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라반 맹철 각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라반 원래 딜 못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생철을 끼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마가 맹철을 끼면 그래도 전체 돌진긴데뭐그 뭐 딜이 잘하진 않겠지만 꽤 보태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자, 출발해봅시다 자, 라그 딜뽕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세요. 오늘 좀치릴수 있을 것데 들어봐도 안 그렇나? 미친볼것 같지 않나? 자, 봐봐봐. 요거 일단 강탈 한번 당기면 지금 안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공기4 5 0 0천이라고 야, 브리넬리 공기 시작하자 4만 5천이라 플러스 2만 5천이야. 여기서 강탈까지 더당겼으니까 처절기까지 더 나오게 되겠고, 그지? 뭐누구를주실고 아무나 주십어라, 그팍팍 해가지고 기분 하나씩 더 붙었으니까 처절기에서 더 나오면서 삭! 36만 7천. 짠, 그제? 일성 36만 7천이 빠바바박! 20만! 시작하자마자, 첫 턴에. 우리가 딜봉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약간, 아니, 내가 그런 건가? 내, 내가 그런 건가? 근데, 첫 턴에 전체기 한방 때리는데, 30만 넘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건데, 폐가, 저, 어, 뭐, 사람이가. 처음에, 와! 야, 느꼈나, 이거 지금. AI가 아니었어. 자, 오늘, 라크 딜봉댁 버스 출발합니다. 하차할 곳은 없습니다. <웃음> 구수형, 화장실 가고 싶어야 화장실 못 갑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 라반도 맹철이라가지고, 라반 딜도 조금 한번 선보일 어, 뭐, 45만, 뭐, 뭔데? 34만 5천. 예,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반은 생철해야 된다. <웃음> 생철해가지고, 투급에 기여를 하셔야 한다. 아이고, 씨, 남편 죽을 뻔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 잠깐만요. 저기요. 자, 근탈에 들어가 있고. 자, 강탈에 전체기에. 자, 우리 라반 전체기 한번 던져볼까? 가봐! 자, 촥촥촥! 강탈 땡기고요 샴페인 한 잔! 펼시죠 29만 8천 아, 30만이 안 터졌네 초자자작 팍팍팍팍팍 11만 2천 야, 라반은 라반이다 라반저 생철로 바꾸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라반은 생철로 해서 그리선 손톱을 잡아야 되겠다 라반 괜히 명철로 해왔나? 아, 큰일 났는데? 아 이게 또아 신캐리뷰의 또 고통 또 아마 아하죽어보세요 남편 죽을 때저 자식 적어도 생철해야 돼 알겠지 저 자식 금 내면 앵철강이 돼있거든 전마도 생철했으면 안죽었을거 아니야 어차피 르은 아내가 다할거같은데 야뭐 풀피고 야왜 풀피야? <웃음> 아, 개차증나네 힘이 약해졌어요 남편이 없어져가지고 퓨! 자, 라반 필살기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라반이죠, 사실은. 라그나로크 대의 주인공, 라반이 왔다. 자, 일단 돌리면서 한방 날라오겠죠? 그레이지 러시. 셀수 있습니다. 아우 와, 진짜 찐덱은 진짜 저 덱이 찐덱 찐댁 찐덱이야. 정말 새로운 부부 사기다 정말 막강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자, 필살기 사용 불가능 소멸 한번 걸어주고요. 자, 샴페인 모가지 한번 따고. 와, 약하다. 라바라 니밖에 없어! 포우 와. 아이, 또 지지그리고 앉아있는데, 오늘 딜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딜뽕버스 아직 하차, 하차 못한다. 내리실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리실, 아이고. 자, 우리 지금, 우리 라바를 지금 무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라반힘한번 보여줄까? 어느 정도 센지. 1070%다. 라반 출격해. 너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줘라. 쏙 쏙, 쏙! 빨짝 파카오 3삼만 이천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아이씨 내릴곳도 없다고 있다 내릴곳 없어 야 라반 템 내가 생칠로 다시 바꿀게. 아, 맹철라반이었는데, 어, 맹철이었는데. 아이, 거지 같은 놈, 이거 진짜. 야, 심지어, 너 이거 라반, 성물도 만들어줘가지고, 주피 25% 증가란 말이야. 딜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라반? 야, 이게 생철만 있었어도 방금 판이, 마이, 이겼어, 마이, 거 자, 딜봉 버스가 갑니다! 출격! 5 3 5 6 0 0이고 야, 이거 저기요. 다 작정했구나, 이거. 아이, 좀한번좀 살살 해줘봐봐. 아... 아, 또, 신부, 또, 죽일라고 그러네. 두렵다, 그래. 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자, 안 죽었어. 네, 해복 불가라가지고. 자, 가자, 남편. 가자. 자, 끌어당김어요. 자, 이게, 이게. 자, 팍! 야, 반! 66만 7천이라고? 야, 이거 왜또 66만 7천이야? 야, 66만 7천 나왔는데? 첫 턴에! 내가 이게 치명이 잘 터져서 그렇나? 와, 신부 죽겠네, 근데. 자, 사람이에요. 1.4 잘하고 있죠? 사람 맞고. 이거는 좀 방금 데미지는 좀 개간지나긴 했어요. 솔직히, 간지났지? 꼬멀, 이렇게 해서, 야, 라반아, 네가 마무리 가능하겠지, 꼬멀? 마무리 가능하겠나? 그렇게 마무리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빨리 따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이기면 요거 좀 의미있다. 후턴이었고. 자, 보자, 라반! 초, 초, 초, 초, 초, 초. 야, 라반 생철했는데 왜 이렇게 노1 3 8천인데 저보다 조금 높은 상대였습니다, 여러분. 네, 후턴이었다. 우와, 사람이고! 나이스. 내가 몰라. 딜법 버스 하차 버튼 없다고 그러지. 못 내린다, 오늘. 알았지? 오늘의 목적지는 버스 안에서 우리 다 주주 사는 게 목적지야. 알겠어? 자 계속해서 다음판 들어갑니다 와자 이렇게 어, 역시 무난하게 또선턴 가져가는 멋진 모습 와 진짜 근데 아까 투급 장난 아니었는데 내가 땄다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45,000인 신부가 있다 오야 끝났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강탈의 차크닭 차크야형 멋있, 멋있을 예정이다 멋있을 예정이다 샴페인 차크닭 샴페인 차크닭 어떤데? 보통 원래 이런데이 이래. 질 때는 할수 없고, 야, 찐대한테붙턴 잡히면 맞아야지 근데 이게 약간 빠르, 어머, 어머, 형. 오, 어, 뭐야? 어, 뭐야? 우리 형한 방에. 어, 형,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야, 근데 내가 욕심 한번 뿌려볼게. 우리 형한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라반 삼성한 번만 보자. 라반 삼성을 보려면 이렇게한번볼수 있겠구나. 자, 라반아. 삼성한번 가봐. 자, 일단 신부 입장부터 한번 살짝 해주고요. 푹, 푹, 푹, 푹. 72,000. 자라봐삼성 내가, 내가 가벼게 두드도 차츠 폭파 싸우 76000라나아 니네 마 서브에 있을 때가 아름답다 <놀람> 그래서 제가 그때 생방 마무리할 때 했던 멘트가 있어요 이제 막 이게 쭉 써보고 이번 그 라그 신분인닐들을 써보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라그나루크 반 자리처럼 라그나루크 반이 뒤로 들어가도 라그 캐릭터 한 명이 되게 센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면 라그 3 캐릭터를 세우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러다 래서그 보니까 형이 지금 라그반을 앞에 꺼내는 것까지 해가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라그반 서버에 넣고도 뭐 라그 다이언 이런 수준 말고 겁나 센 라그 캐릭터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라그 캐릭터가 얼마나 많겠어? 라그 에스카노르라든지 가능한 분 아니냐? 뭐그반 라그, 라그 멜리 다 있잖아. 그럼 이대 완성된다. 야 부리니도 지혼자 딜한거 봐봐봐. 어이 자식들 이것들은 전부 서포터들이야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지혼자 119만을 치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판 해보고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딜봉 버스가 도착하고 있으니 미리 내릴 준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29만 3천. 오, 예. 감사합니다. 오, 얘는 막 35만 이런 분들. 34만 5천. 어? 근데 오늘 좀 의미 있었던 후턴으로서도 한번 이겼다는 거. 야,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이거 어차피 이거 하면 질 수도 있거든? 사실 이거 남편 거 쓰거나 해가지고 한명목 따는 게 좋잖아. 요렇게 세장한번 던져볼게. 아, 안 되려나? 아, 해보자. 한번 해볼게. 자, 자 일단 강탈하고요. 자, 샴페인으로 먼저 한번 착, 빡! 한번 하고. 자, 라바나. 니가 이제 마무리하면 돼. 라바! 후두두! 둑 자아 라반 맹철이었으면 잡았을라나 자 지금 스킬 순서를 보아하니 AI가 어 AI 아닌가? AI 같아요 킹으로 먼저 하고 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한명씩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요 아이씨 마우스가 아 잠깐만 미안하다 형 야, 클릭이 왜 안되냐 형 손가락이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어, 클릭이 빨리 안돼 뽁뽁뽁, 어, 뭐, 뭐, 그래도, 야, 딜이 천 남아도네. 딜이 굉장합니다. 촥! 빡! 자, 요거까지 보고 하차하시오. 촥! 1일만한 명한테 11만. 자, 신부 입장 12만 8천. 자, 남편, 촥! 야, 남편아, 분발하자, 남편.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라그 캐릭 신캐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마지막 결론은 아무래도 라그 쪽에 진짜 강력한 라그 타이틀을 다는 7개 대제들만 나오잖아 그런 애들 중에 되게 세네가 나오거나 아니면 라그 시나리오 중에 아주 강력한 신들이 또 있죠 그 신들이 나왔을 때이 대기 그때서 가서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찐덱한테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